날씨 좋다 저 방화갈린공원에 개화산 봄꽃축제 가요 아 맞다 강서금인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꼭 보험처리 요청하세요 저 먼저 꽃 보러 갑니다 놀러오세요 홍반장 홍반장 홍반장 오케이 홍반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오케이 홍반장 생활민원기동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장난 형광등 문고리 등 사소하지만 쉽게 고치기 어려운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에 해결해드려요 신청 대상 지원 서비스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홍반장을 불러주세요 <웃음> 강서구의 다양한 소식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안녕